사랑하는 장장사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들한테보여드릴 음식은요 한치입니다 한치 약 5kg 정도 되는 어, 대형 한치 자 그럼 우선 여러분, 들 어, 손질 영상부터 보시죠 제야 여러분, 들 대형 한치입니다 대형 한치 어. 이게 분와 이거 크기를 어떻게 분 제가 여 해야 제야엄청분 제가 여 장난 아니여 엄청난 크기의 대왕 한치입니다 살 두께봐 아, 이거 엄청 크네, 야, 척추가. 여러분들 이거 오징어 드실 때 보면은 있잖아요, 그 척. 야, 그 척추가 아주 엄청나네. 오우야. 오늘 또 수고해주고 계신 우리 또 조지씨 사장님 <웃음> 감사합니다 항상. <웃음> 음... 내장을 보니까 좀 신선해 보이네요 이게, 이게 좀얼력다 녹거나 그러면 이게 되게 큰 물고기를 흘러내리던데네 맞아요. 네, 저도 여러분들 해산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어느 정도 정보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머지 입, 입, 와, 입, 이거 입도 되게 크다. 어, 저 부분은 뭐또안 먹나요? 안먹는지보다지은좀 촉수 그런 거라서. 네, 좀긴 다리. 네. 어. 이건 좀 튀김이나 그런 요로 먹어야지. 음. 야, 이거 손질이 된 다리. 하, 여러분들, 굿, 굿. 오우. 자, 그럼 두께 보세요. 하하하. <웃음> 오징어 두께가, 와, 엄청나네 아주 그냥. 야, 대박이다. 오우. 어, 이거는 살짝. 예, 네, 토치로 해서 네. 사심이나 뭐냐, 멍게에다 싸서 드시며, 오아 멍게, 아, 멍게 해삼내장에 싸서 드시며. 예. 네. 어, 멍게 해삼내장에다 탁 네. 해서 싸먹으면. 자, 그럼 먼저, 음, 살짝, 도추로 그을린 걸, 폐부터, 뜯어볼게요. 자, 사진 칼로. 와, 두께 보세요. 음. 저 이렇게 뭉텅텅 썰었습니다. 좀 얇게 썰면 좋은데 좀 급한 마음좀 도톰하게 썰었습니다. 기름 소금부터 음. 어. 음. 겉면은 이제 살짝 단단한 게 느껴졌다가 안 아, 이제 새로운 회 느낌이야 잠깐만 요거 초장이랑 먹어도 되게 맛있겠다 잠깐만요 일단은 고추냉이 음. 이같은 확실히 포추로구운데는마른 우정 의 느낌이 살짝 나요 아 근데 이 속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거 안쪽은 아 음? 야, 이쪽 앞쪽으로 갈수록 더 부드럽게 되네요 이게 겉을 살짝 그을려주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아예 안 익힌 상태에서 이렇게 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게 되면 은 살짝 쫀득한 느낌이 좀 덜해요 확실히 살짝 좀이 살이 단단한 젤리 느낌? 음. 그 느낌인데 겉면을 이렇게 사, 살짝 익혀주니까 씹는 재미를 좀더더 더 해주면서 아이렇게좀 체를 써가지고 나오는 그 오징어 회 있잖아요 그것과 확실히 다, 다른 느낌이에요 이건 좀 여러분들 살짝 더 얇게 써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회로 먹으니까 그렇게 엄청 맛있다는 느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음. 엄청 맛있다는 느낌 사실 회로 먹으니까 크게 오진 않네요 음. 한번 더 맛있어지게 사기 아이템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해삼 내장 젓갈에 멍게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은 거예요. 이건 정말 MSG급으로 치면 거의 라면 스프급이라고 습급, 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이거 개사입니다 여러분들 와와 아 이거 자체가 너무 훌륭하니까 또와 <웃음> 어. 그냥 밥을 좀 먹어도 맛있겠다 진짜 이친 사실 제가 도톰이게썬이유 때문에 좀덜 맛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이분들이거 먹고 다음은 한치 친구를 먹어봅시다 여러분들 음. 이렇게 싹, 네. 와, 물에, 하, 이게 체를 이렇게 딱,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허. 진짜 여러분들 아 이거 자, 이채 썰어 가지고 초장에만 살짝만 비벼서 먹어도 이거 이거든요 싹 녹아서 물이 좀 생겼네요. 하, 물에. 얼음까지 싹 올려서 음. 자, 완성. 쏴자자. 해랑 같이 어. 어, 엄청 좋하다쏴쏴쏴아 어. 아, 아, 엄청 좋아하 아, 매워 엄청 맵다. 아니. 좀 매운데 야, 매운데 야, 난운닌데이니 아니 운데내운매운라면운데 미운데? 미운데? 미운어미 매워 와운데 미운데? 미 쏴쏴쏴준 아. 지금 위에 고추씨가 엄청 많이 떠다니고 있어요 해양고추를 얼마나 많이 넣었나 어. 아, 이거 엄청납니다. 음식은 굉장히 차가운데저 먹는 건 땀이 나요. 여러분들 이제 그 한치, 저 지느러미 있죠? 이거 응. 뭐 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네. 예. 요거는 이제 볶음으로 볶음용으로 이대로 가서 이제 지워놨다가 볶아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와... 네. 볶음 할 건데... 자. 하루정도 양념을 좀 재워놨어요 그래서 지금 볶고있습니다 이번엔 요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한치를 한번 볶아봤습니다 갑자기 머리 모양이 바뀌었죠? 하루 좀 재우고 한다고 양배추를 좀 삶아왔습니다 여기에 한번 맛있게 싸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지느러미 쪽 볶으니까 기가 막힌데요. 어마어마하게 탱탱합니다. 아, 이건 볶거나 삶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뭐제 개인 기호지만 큰 한치는 해로울 게 먹는 것보다 볶거나 이제 삶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음. 이번에 양파쌈 밥을 싹 올리고 버섯, 채소하고 이 볶음에도 양파가 들어있는데 볶아진 것과 생양파는 이제맛차이가좀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청양고추가 또 빠지면 안 되죠 이용서이서 정말 살짝 오도고도하다시피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탱탱해요. 확실히 지느러미 쪽이라서 더 그런지 그. 양배추 쌈은 사실 간장을 좀 소스를 해가지고 뭐보 먹으면 좋은데 오늘 쌈장으로 좀 대체했습니다. 를 아볶음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볶은 게더 맛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 다시 삶아 봤어요 삶아서 맛을 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큰 한치는 열을 가해서 조리해서 먹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작은 한치는 이제 횟감으로 쓰고 이제 회로 만들고 이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입맛입니다 여러분들 음. 음. 아예 차원이 다른데? 삶은 것과 생계 <웃음> 매력이 너무 달라요 음. 자 여러분들 한번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아, 대왕 한치 글쎄요 저는 볶음하고 이 삶아서 먹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맛이 더 좋았던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이걸 회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어, 그분들의 입맛도 당연히 존중 하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음, 저는 이건 좀 열을 가해서 어, 조리를 해서 먹는 게좀더 괜찮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